근데 설도했는데 엄마, 아는 체 얼마나 하고 싶겠나, 내 성질에. <웃음> 그러면 이거 뭐, 그냥 뭐, 엉터리로 막 이래 하면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인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이?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 그래서 그래프도 대충 그리갖고 얼렁뚱땅 해보고 이래 보면 음,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중명 제일 중요한 게 자, 운명 주기하고 우리가 지금 배운거 그것만 딱 해도 우리는 충분하게 풀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운명 주기를 어느 정도 이 해석을 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생각을 해 봐. 내가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이 잘못거리 갖고 해도 되겠다 이럴 뿐면 어떻게 해그 사람 망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 해도 되는데 잘못거리 갖고 이거 하면 안돼 이럴 뿐면 기회를 놓치고 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운명주기를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운명주기? 응, 음. 아홉 가지, 열, 가지. 아이, 아니, 운명주기? 해석하는 방법, 법칙, 네 가지. 그렇게 그러니까 불보자. 일번 음. 제일 법칙. 음. 아니 말을 해야지. 아니, 제, 제, 와네가지 근데 갑자기 머리가 엉뭐다해왔다며 가서 와네 <웃음> 운명주기 네 가지 네 가지 법칙, 예, 법칙. 해석하는 네 가지 법칙 아 어, 봐. 또 두는 긴다 다협다켜놔 놓고 바로 벌써 벌써만 다이뭐네 가지 법칙이라 해서 갑자기 헷갈리 운명주기를 운명주기를 풀라고 뭐그 주기를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냐 아, 운주기 어? 네 법칙하고 네. 구간하고는 다르지. 법칙 크게 법칙 네 가지가 있잖아. 운명주의 법칙. 예. 네. 우리 계속하려 아, 운명, 무슨 법, 법칙에? 무슨 법 제일 법칙은 무슨 법, 제2 법칙은 무슨 법 이런 게 있잖아. 아, 가서 운명 법칙.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지? 다이아와딱하던 바라건, 그 막. 아, 법칙이 수립 수리? 아닌데 수립법. 뭐지? 어떻게 해? 갑자기 뭔가를 알려줘. 또, 언제까지 넘길까, 아이, 참말로. 자, 이 운명주기를. 아, 있어요? 자, 제일 법칙이 뭐고? 불보자 제일 법칙. 운, 운행법. 응, 그래서 운행법. 자, 제2 법칙. 인연법. 그럼, 그럼 여기는 뭘위한노 아는 거 인정법. 제3법칙. 시기법. 제3법칙은 우리 식이법. 네. 제4법칙. 변이법. 어, 네. 그렇게. 제4법칙. 이? 네. 변이법. 네. 자, 이것을 우리는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간다. 우리가 법칙을 왜 정해내는, 법칙을 왜정해하는가이 논리, 그냥 알고, 오른막끼리면 좋고, 내리막길이면 나쁘다. 이거 아니다이 말이야. 지금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해석한다. 이거 그래야 되겠나? 안 되지.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완벽하게 수합만 하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로 상시한 거는 내가 못푼다 하더라도 이 일반적인 상담은 이것만 갖고 전부 다풀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병구마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보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릴 때는 4등분을 했다 그치? 근데 우리가 그, 지금 하는 거는 세 등분으로 그리려 했다, 그지? 예. 왜세 등분으로 그리려 했을까? 초년, 중년, 말년, 시기로? 아, 그거는 <웃음> 평생 운이 그렇고, 우리 상담할 때는 평생 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해운. 해운? 해운. 음, 해운도 중요하잖아. 네. 그러면 해운은 이 삼등분 하면 뭐가 되겠노? 삼등분 하나? 음. 삼등분 하나? 음. 3, 3년씩 되는데, 회원을 3년씩 되는데 그것을 3등분하면 어떻게 되겠노? 그거 3등분? 응 음. 3등분하면? 아 3년씩 3등분했는데 3년짜리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되겠노? 아니 아니 아, 1년 반 1년이지 뭐아 3년짜리를 3등분하면 1년이잖아 1년 아아예 9년 9년이니까 그것을 3등분했고 예. 3등분 행을 다시 3등분 하면 얼마? 3등분에서 3등분 하면? 응. 아, 3년인데 3등분 하면 1년이지. 3년. 1년이지, 뭐. 1년. 우리는 이것은 9년이잖아. 네. 그치? 예, 네, 9년. 그럼 9년인데, 9년에서 3등분 하면 이거 3년이잖아. 예, 네, 3년. 그러면 3등분을 또 3등분 하면 어떻게 되나노몇 년이고, 한 칸에? 1년. 그럼 1년. 아. 그래서 이것을 세정분으로 나눈 이유가 이 시기를, 이 시기에는 우리 해가 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해가 간다는 거. 한 해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점 찍어가지고 한 해가 아니라 한해 전체를 다 알고 있다는 거다. 그렇게 1월달부터 12월달 가는 거. 그 해에 어떻게 그 사람이 흘러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다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는 그걸 이렇게, 그, 우리 대충 이런게 푹푹 찌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그, 그지 뭐, 오르막이면 좋고, 내리막이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타고난 운의 우리 흐름이지. 내가 살아가는 흐름하고는 다르다 했잖아.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자.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 그 뭐, 운명 주기는 이렇게 타고났다 하지만은, 음. 이 사람이 어떻게, 여서부터 헤매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의 운명 죽이는 비록 이렇지만 나는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 이것을 보는또운명죽이로 살아가라는 보장은 없다 이 말이야. 그거는 내 타고난 운명 죽일 뿐이지 내가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거다. 다르다 살아가, 살아가는 그렇게 또 이거 타고난 운명이 이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사람들이 이 영혼은 똑같은 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나빠지는 운으로 가는 거와 나쁜 사람이 또나빠지게 가는 건 다르겠지. 생각을 해봐. 이까지 좋은 운들이 쭉 오가지고 이때 이렇게 꺾어지는 운하고 계속해서 헤매다가 요래 꺾여지는 운하고 우리가 같을 수 있겠나? 완전 다르겠죠. 믿으세요. 네. 진짜. 네. 좋은데 좋은데도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그냥 그렇지 그렇다고요. 그렇지 내가 지금 또아 그러니까 네. 저 나쁜데 좋은 사람들은 이거 꼭대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이렇게 가는 거야 내려오질 않았다 이 말이야 네. 그렇게 네. 자 운명 주기는 똑같은 이런 운명 주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헤매고 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이 말이야 이천사 이렇게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 갖고. 풀어야 된다 그 푸는 방법이 이 법칙이라는 거다 그럼 이건 다이자 못보고 오르막이 만들 아니 근데 고비식이 그런 거 내용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고비인데 이런 사람은 고비가 없는 거야 고 비록 라비 고비를 할지라도 고비가 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것을 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안돼 그거는 단지 여기에 포함될 때 우리가 막 고비니,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이네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야, 항상. 그렇게 지금까지 해준 게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 알겠지? 오늘도 돼지 뽑을게요. 응? 오늘 돼지 뽑게요 응, 저 연습 네.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이것을 1년 단위로 이렇게 푸는 거야. 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막 36시다 해보자. 36시다 몇 번째 주기? 아, 다섯 번째 중에, 그치? 그러면 36, 네. 39, 42, 45로 가겠지? 네, 45.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3등분 되어 있이 말이야, 그치?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9번 곡선이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야. 제일 수우니까. 9번,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1번부터 9번까지 다 했겠지만 9번 곡선이라고 하고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가겠지. 자, 그러면, 이거 그림을 내가 좀잘못그린다 그제? 좀명삐지게그다 그제? 자, 이렇게, 이제, 구분 곡선을 그려놨다. 그러면, 여기에 구분 곡선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다. 그제? 자, 여러분, 구분 곡선을 가진 사람은 수없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이, 이 시기의 나이에 오는 사람도 우리는 아홉 종이 있을 것이고 그치? 시기법에 따르게 되게 되면 또네 종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오게 되면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치?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문제들 알겠나 그러면 여기서는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똑같을 수가 없잖아 자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거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군주 좀더 다르겠지 그렇죠 그러면 한번더 얼마나 많은 거자 구본국선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또 나이가 서른여섯 서른일곱 여기 서른일곱이잖아 그제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만원 만세 만세 만다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온다 니 말이야 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시기도 어떻게 나이에 따라서 이 시기에 겹쳐진 게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문제들도 다양한 돈 문제 걸려 있는 사람 사업 문제 걸리는 사람 연애하는 분 사람 재혼하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 부부 사업을 하는 사람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너는 얼음막 좋고 너는 내리막 좋고 이렇게 보면 혹시 되겠지 그거만 <웃음> 만상했는데. 아 그러면 되겠지 그래 아 되겠나 안되겠나 그거만 얘기해 보자 안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내가 뭐냐면 한개더 나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올바르게 지고 가는 게더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는 기본 틀어냈잖아 우리가 유형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숙명도 배웠다 이 말이야 그것만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다 안다 이 말이야 이런 특성에서 이런 주기를 가지고 이런 시기에 와서 이런 문제로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통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음. 그러면 오르막이 있을 때는 조금 내리막이 있을지 나보고 <웃음> 어네 네? 네, 내리막인데 어째게 좋노 이랬으면 그 뒤에 답도 못하고 뭐랬으면 곤란하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논리라 이 말이야 다양한 논리를 이 그래프가 질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거야 복잡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했을 거라 이 말이야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우리는 이거 오르막 내리막 이것만 갖고 우리가 풀면 이건 논리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전반치는 뭐, 뭐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야 맞으면 그만 안 맞아도 그만 뭐 이런 식으로 해 보면 우리는 곤란하잖아 학문이 안 되잖아 무리 속에 개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또이 문제라는 거다 이 문제 그러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해석을 해야 돼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것이 근본이 돼야 되고 그러면 사람마다 이 주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런 논리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직접 통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일반 사람은 내가 그냥 봐주겠다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떻게 사람들은 아주 잘돼 갖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거 대똥말똥 그냥 누구 말든 입치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힘들고 힘들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떻게 이회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똑같은 주기에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또 요런 요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럴 때 그런데 요런 사람들은 우리인데 상담을 잘 하러 오지 않아. 우리가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풀어줄 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서 주변에는 또잘잘 잘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주로 이런 사람이 대상이라는 거다. 이런 사람이 대상인 거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대상인데 우리는 이것만 사주만 떡나놔 놓고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가? 그래야 무조건 내가 니는 고비식이다. 나는 고비도 시기도 아닌데 고비식이다. 이렇게 떡 말할게. 니운 좋다. 나는 지금 죽을 맛인데 운 좋다. 이러면 되겠나? 그래갖고 작년에 JTB에서 오라지 터진 게 있지 뭐 맞춰봐라 어깬순해 하지 말아 그래갖고 처음부터 역학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다 사고라다 됐잖아 그럼 뭐 이렇게 복잡한 것을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지가 점치 갖고 맞겠다는 소리야 맞춰봐야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한명 맞추는 거야 점쟁이도 어떻게 저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한명 맞췄는데 그것도 곤란 직업 한 많이. 그를 그래 갖다가 지가 마음만 푸르트 해갖고 마차 태갖고 자랑할 거 하나도 아되 그게 무슨 자랑이고 그거 계속 나버리지 심했나? 예? 네, 왜한 <웃음> 개만 쳐놓고 내가 너무 심했나?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학문도 안될 뿐더러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면 자기 이미지만 자꾸 손상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털 속에 지금 봐요 우리가 이런 시기에, 이런 주기에, 이런 나이에, 이런 종류로 이런 문제로 왔을 때잘 나가는 사람 못나가이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그데 네.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지금 얼마나 아. 황당인지 알겠지 내가 지금 네? 나는 알고 싶고 그치? 아는 체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뭐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면 안 되지 그럼 너뭐 기니까 잘 갖다 줬어